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9월에 첫 강의를 시작하게 됐네요. 오늘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어, 간호대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는 꽤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이 서울 여자간호대 말고 다른 간호대에서 분명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9월 첫 강의로 바로 여기로 오게 됐네요. 어, 엄청 크지 않은 아주 아담한 학교인데, 여기에서 이제 대학교 1학년 애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게 될것 같아요 1학년 친구들은 아무래도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많이 사용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강의 의그 강의 스킬을 엄청나게 많이 알려준다기보다는 파워포인트가 아 이렇게도 쓸수 있구나라고 알려주면 훨씬 더 좋아하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고 그어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아네저연락드리려 했던 김혜경이라고 아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짐을 가져오느라 명함을 못가지습니다아 아, 그러세요? 아네가 아, 지금 네. 혹시 있는데 좀 드려도 아, 괜찮을까요? 아 네, 네네네 네. <웃음> 김밥이랑 물이랑 아, 네, 김밥은 안 주셔도 괜찮고요. 네, <웃음> 물만 주셔도 됩니다. 아 <웃음> 강의가 끝났습니다. 어, 1시간 40분 강의라서 그다음 엄청 어렵게 하지는 않았는데 어, 친구들이 너무 집중을 많이 해서 어, 좋더라고요. 강의를 할때 이렇게 집중을 정말 잘해주는 친구들이 있으면 강의하는 사람도 되게 힘나는 것 같아요. 어, 강의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듣는 강의가 있고, 비자발적으로 듣는 강의가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듣는 강의는 진짜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비자발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으면, 강의를 무슨 내용을 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아, 뭐, 뭘 들어? 이러니까, 귀찮고 짜증나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강의하시는,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파워포인트 쪽이고 보여주는 비주얼적인 게 많다 보니까 비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처음에 뭐야 하고 왔다가 오뭐 이런 게 있어? 이러면서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죠 아무리 많이 해도 청중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강의의 내용과 질, 그리고 느낌도 좀 달라진다 그런 거죠 아무튼 오늘 간 9월 첫 번째 강의를 끝냈는데요 잘 끝내서 뿌듯합니다 근데 이번 주는 아닐지 몰라도 이제 9월 둘째 주부터는 거의 매일 있어서 아 이렇게 영상을 찍고 계속 편집해서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